킵하고 하나 더할게요음 에어 에어 에어 without sugar 없는 이미지 put on way up table in 던지는 땅 당한 말들을 척하고 다 받아 우리 요 메이저 리크 투샷 그림을 원해 쏟아비 Sorry but this is not for sale 우리 항상 뭘또 알고 싶다면 터치 먼지 만들 수 있는 돈없은게 이름이 1번 트랙을 이제 favorite 두 번째로 우리 사랑 그만 <목소리> featuring Phil d o c 원래는 favorite 뮤비를 원래 이제 감독님이랑 하기 전에 내가 원래 짜는게 있거든? 음. 이렇뭐 보면은 너 먼저 거를... 짜놨다고? 어 내가 그냥 이렇게 먼저 짜놨어요 러프하게 그냥 좀 이렇게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고 뭐막 음. 이렇게 해서 뭐막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막 짜놨었어 이거 나한거 편집을? 내가 그냥 뭐 어막 어,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참고 아 느낌 막 이렇게 하고 막 해서 우리 큰토 계획이 다 있었구나. 감독님이 이제 또 역, 역으로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뭐 이런 건또 어떠냐 저런 건또 어떠냐 막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더 디벨롭을 시켰지. 그리고 감독님이 또 애니메이션을 또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도 아마 중간중간에 녹일 것 같은데. 실질어 그런 건또 어떻게 나오지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. 또 그런 것도 궁금하고 보고 싶것같아 뮤비 찍고 아마 이제 안무 영상 찍고 할 때는 우리 집 김버전으로 아마 할거요 인간의 댐부 느낌으로 하하하하하하아 <웃음> 아, 좋아 좋아 좋아 기타 기타봐 브릿지가, 브릿지가 확실히 좋아가지고 어. 조금 조금 렇 사실 브릿지가 되게 문제였는데 음. 어떻게 이거를 할지가 그래서 내가 할까 아니 범키 형이 할까 음. 그러다가 구고받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음. 잘호흡이 들었고 괜찮지 나 음. 되게 좀 어려워 어 <목소리> I'm an aloe r i e r t o o u n c e e l a e r i a n a N 하고 F F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and six, and seven, and eight. Do good, o good, I d u s t like my music My favorite i <laughs>